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좀 장성을 해서 타지역으로 이렇게 세대를 독립을 해가 갈 경우에 어, 흔히 어, 엄마가 뭐 자녀와 함께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하고 뭐 아들은 서울에 있고 엄마하고 딸은 뭐 부산에 있다든지 부모님이 예를 들어 어, 집이 뭐 한채 있을 경우에 요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한번 살펴봐 두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그러니까 집 가진 거주자, 요건 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 아버지도 1주택, 그 다음에 세대 독립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도 1주택, 어요독립세대라는 뭐, 어, 결혼을 한 아들이든지 아니면 20대이면 소득이 충분히 증명이 되든지 아니면 30대 이상이든지 30대 이상은 소득 증명이 필요 없죠. 그런 세가지 어떤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아들하고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동일 주소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아버지 집을 팔려고 해요. 그럴 때어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이거는 뭐 각각 집으로 보는지 아니면 뭐 그냥 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88조 제6호에 따른 이런 약간 요건들을 적어놓은 거겠죠.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럴 때는 그냥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집 2채 다 있는 걸로 봅니다. 그냥. 한 주소에 같이 와 있으니까.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집 명의자인 부모와 집 빠진 아들이 한 주소지에 있다. 2주택으로 본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명의에 어머니 명의로는 집이 없는데 엄마만 부산에 있다. 그건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거주자의배우자인지 이건 어머니겠죠. 거주자의 배우자는 집 명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 그, 이제, 그, 집 명의가 없는 그 부모님하고, 부모님 중한 분하고, 어, 1세대 요건을 갖춘 또그 아들이, 같은 세대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요 엄마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 거죠. 대신 아들은 1주택 보유자고 엄마는 집이 없는 케이스고, 요거는 아버지도 집이 있고 아들도 집이 있고 요런 케이스입니다. 아들은 집이 있고 엄마는 집이 없는 케이스고요. 어, 이럴 경우에 지금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 했더니 한번 올려가 볼까요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집 있는 아버지가 부산에 있어요 그냥 부산에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 집 명의가 없는 엄마가 예를 들어 서울에 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어, 요 부부 두 부부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와 그러니까 엄마와 집명이 없는 엄마와 어, 집 있는 아들이 이렇게 한 동일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집 있는 아버지하고 엄마는 생계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리해도 같은 세대원으로 원래 봐요. 부부는 연수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들이 아까처럼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일정 소득이 있는 20대거나 아니면 그냥 30대 이상이거나 30대 소득 없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 그러니까 집 있는 아버지와 그어 아들 엄마하고 살고 있는 집 명의 없는 엄마와 살고 있는 이 아들과는 같은 세대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이렇게 되어있는 때는 그냥 바로 팔아도 1주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 아들도 그냥 별도의 집인 거예요 각각 알아서 팔면 됩니다 집 명의 없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부가 세대를 달리해서 부부는 한 세대로 본다 그한 세대 아버지가 부산에 집이 있네? 근데 그 배우자인 엄마랑 어, 아들하고 같이 살면 아들 집할때 아버지 집 있는 거 걸리적거리냐, 안 걸리적거리냐, 있뜻신 거예요. 전혀 안 걸리적거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한번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있는 아버지. 집 있어요. 집 있는 아들. 이거는 한 집에 살면 이주택입니다. 이주택. 근데 집이, 집 없는 엄마. 집 있는 아들. 한집에 살아도 그냥 근데 이럴 때는 다른 요 부산에 아버지가 집이 있어요 뭐 이럴 때는 별도로 봐줍니다 명의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네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 이것도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모르면 정말로 헷갈리거든요 뭐 명의를 뭐 그럼 부모님은 공동명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다 걸리적거리겠네요 그렇죠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단독 명의일 때는 명의 아니신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치는 그냥 각각의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보면 되고 집을 공동이든 단독이든 집 명의,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계신 부모님하고 한 세대를 이룰 때는 세대독립을 해서 완전히 별도로 정리하고 난 뒤에 집을 팔아야 각각 1주택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쉬우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거 정리되셨죠? 아, 이렇게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우리 걸로 만들어 놓으면 헷갈릴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어, 오늘은 어, 한 이틀 동안 정말 이태원의 슬픈 소식을 듣고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젊은 어떤 기둥들이 너무 그렇게 허무하게 가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성과 명복을 빌고요. 또 그래도 또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그런 공부를 아주 소소한 어, 이런 집 가진 부모와 집 가진 자식이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세대를 서울과 지역을 달리해서살때 어떻게 하면 어, 거추장스럽지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통곡의 밤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참그러네요 어, 11월 달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월의 마지막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